함께 할순 없어도 이제 너에게 줄 내가 가진 그 수많은 말들, 나를 스쳐 지는 바람이 되게 말해 주세. 문득 가까워진 계절을 여기, 언제라도 같은 자리에 넌 기다려. 최고의 아이돌을 뽑는 루나퀸 대회가 시작됐어 헤라 말고 루나퀸이 될 사람이 있겠어? 루나퀸은 모르겠군요 학교를 나가겠습니다 기다려 헤라야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케이팝 애니메이션 헤라와 우린 친구예요 루나퀸을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아 이 빛나는 스테이지가 펼쳐진다. 처럼 반짝이는 친구들을 만났어요. 극장판 샤이닝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7월 18일 스크린엑스 대개봉